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주면은, 예, 요, 안 삼각고리가, 이제, 철사를 딱 당겨주므로 인해서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사람이 심는 것보다 한 다섯, 여섯 배가 빨라요. 아, 이게요? 예. 예, 엄청 빨라요, 이제. 아, 여기는 판체로 딱 걸어놓고. 아, 모종으로, 예, 예, 예 모종으로 판체로 이게딱 걸어놓고. 손으로 네, 네. 예. 이렇게 모종을 치워주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농가들한서 조금 더 부담 없는 가격에 리려고 저희들이 오늘 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 요것또 뭡니까? 예, 한손 모종 이식기예요. 아, 한손 모종 이식기. 예, 한손으로 이렇게 네. 이제 심을 수 있다 그서 한손 모종 이식기라 그런 게. 모종을 팀을 틀린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아, 이것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럼요. 예. <웃음> 예. 어떻게 보면 이쪽 예. 이쪽 어깨에 지금 발명하신 거요 발명가. 예. 제가 지금 특허를 지금 네 개를 냈습니다. 아, 예, 특허를 기술 특허를. 아. 예. 요것도 예. 그냥 뭐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예. 이거를 또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면서요? 그럼요. 자, 그럼 예. 이거한손 모종 이식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오이,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저 모종을 어, 심어야 될때 앉아서 허리 구부려서 땅을 파고 그 모종을 심고 다시 메꿔주고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어떻게 좀 쉽게 그 모종을 할수 있는 기계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고리가 있잖아요 삼각고리 네. 예, 요게 네. 이제 입을 이게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각고리가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네. 여기 밑에도 지금, 예, 고리가 있죠. 이게 입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주면은, 예, 요안 삼각 고리가 이제 철사를 딱 당겨줌으로 인해서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음. 어, 하나 구입하면은, 어, 저 7, 8년씩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네. 예, 상당히 그, 뭐, 한 해만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서, 예, 에그 값어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속도 얼마나 빠른 거예요? 사람이 심는 것보다 한 다섯 배가 빨라요. 아 이게요? 예. 예, 엄청 빨라요. 이제. 아... 여기는 판채로 딱 그려놓고 바로 집어넣고 착각하면 심어지니까 국질고 당면쿡 국질고 당기면 심어지니까 아... 속도 빠르죠. 사람이 심으면 고개 숙여서 흙 파고 그거 놓고 손으로 또꽉 또 눌려줘야 되잖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빠르게 심어집니다. 아주 신기하게 심어져요 이요 요걸, 자, 하나하나 날락하면은, 어, 상당히 불편하니까, 네. 어, 모종 가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옆면에다가 요걸 장착하고, 여기다 판채로. 아, 모종을 네, 넣요 예, 예, 모종을 판채로 네, 이이게딱 네, 걸어놓고, 여기서 가서 모종을 넣고, 그럼 모종이 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2 4 m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아, 어, 이걸 쿡 찌릅니다. 쿡 찔러서, 어, 이제, 입을, 이 방아쇠를 당겨 주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면서 이제 모종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게 기계가 어떤 분들은 이 기계를 쿡 찔러 놓고 쿡 찔러 놓고 이다 모종을 넣어 가지고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 되면은 흙이 응고가돼 가지고 흙이 잘 오므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 빠른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종을 놓고 쿡 찔려서 방아쇠를 싹 당기면서 위로 빼 줘야 돼요. 음...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흙을 딱 펼려줬다가 흙이 딱 오므라지면서 이 모종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모종이 딱 쓰는 거죠. 그데 어떤 분들은 이걸 기계를 딱 꼽아놓고 모종을 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다 보니까 흙이 하자 꼽아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흙이 딱 응고돼가지고 오므라들질 않아요. 이 처음에는 이게 PVC 파이프로 돼가 있었어요. PVC 파이프대가 있다 보니까 아, 어 예, 예. 여기 내려가는 게 보이지도 안 하고 음. 또 무겁기도 하고 또 농민들이 쓰고 저뭐 저 창고에 그 보관하다가 그 PVC 파이프가 또 파손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좋은 게 없어서 생각하다가 어, 휴게실에서 자판기에서 이제 이걸 제가 보고 연구를 했어요. 아, 예, 자판기. 자판기에서. 가올 예, 때? 예, 예, 예. 종이컵, 이렇게 물... 쭉 있는 걸, 그걸 아 보고, 아차,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이걸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걸 어. 적용시키니까, 기계가 가볍기도 하고, 또 깨지지도 안 하고, 어.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다 신고 나서, 예. 어, 물주기도 아주 좋아요. 물을 줘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완전히, 저기, 립불이 이제 장착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열고 끼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걸 닫았다. 예, 예, 예 오픈 크로스하는 거죠. 이 이게 열은 예, 거예요? 예, 열어진 거고. 열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닫아주고 예, 예, 그렇죠. 일반 호수로 물을 주게 되면은 예, 상당히 이 호수 앞 때문에 흙이 이제 자꾸 막 밀려 나갑니다. 어, 어, 리프를, 리프를 틀면은 네. 물이 요 파이프를, 파이프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서 어, 어, 어, 여기 어, 이식삽 요밑부분도 어, 차가 올라옵니다. 물이. 방아쇠만 당겨주면 물이 그저 모종 부분에 확 흐트려 주는 거죠 음. 일반 호수라면 땅이 패이고 막이런는데 음. 어, 이걸로는 이제 물이 확확 이제 땅을 패이지 않도록 음. 이렇게 물을 흐트려 주는 거죠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거는요 이거는 이렇게 예, 땅이고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내려가고 이것도 음. 이렇게 음. 예, 조정이 가능하죠 이것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즉 구멍이 하나 나가 있죠 그 홈이 여기에는 이제 깊이 조절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볼트를 풀고 요거를 밑으로 약간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오. 올릴 수도 있고. 깊이를 조정하고 잠그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게. 예, 그렇죠. 일정하게. 예, 그래서 그렇죠. 일정하게. 이제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제 조금 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네. 철사가 조금 늘어져가지고. 그럴 때는 요걸 이제 리한 칸을 더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한 칸을 위로 음. 음. 올려주면은 이 입이 이제 제대로 더버지는 거죠. 올해부터 이게 이제 아니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요. 아 이게 신제품입니까 예예예. 예, 예. 작아요 보니까. 예예, 예, 요건 작죠. 예. 요거는 이제 고추, 오이, 토마토 큰큰 큰 모종을 심는 거고. 아, 큰 모종 심고. 예, 요건 작은 모종. 아 예, 예. 작은 애들. 예, 그러니까 아니 저 뭐야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예, 작은 예, 예, 작은 것들은 이제 큰 거는. 이큰 거에다 짜을 하면 이 뒤집어져요, 자꾸 뒤집어진다 오면서 이오니까 이건 이제 내가 통로가 좁잖아요. 아 짜프면서 이4사도 짧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죠. 자, 이거 는 주로 이제 배추 심을 때 좋아요. 배추 예. 심을 때. 예. 올해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이거는요. 따끈따끈한 아, 예. 아, 겁니다. 이거는 네, 예, 예, 예. 예. 신제품으로. 이두 가지. 예, 예. 한손 모종 이식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 대소 있죠, 대소. 한손 모종 이식기도 예. 예. 필요하신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 그렇죠 저희 예. 한국농산TV에서 또 우리 카이버스 대표님을 모시고 농가들한테 조금 더 부담 없는 가격에 드리려고 예치. 저희들이 오늘 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 한국농산TV에 예. 저희가 그 이쪽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태민 농자재 우리 사장님하고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급해 드릴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농가들이 참. 농사도 편안하게 지시고, 그렇죠. 예. 요즘까지 불경기에 예. 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값올라뭐다 예. 올랐습니다. 잘 극복해야죠. 예, 그런 예. 것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 힘을 모았으니까 농가 여러분들도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 올 농사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농구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든 우리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e t go. Yeah.